자네부터 골라 아 그럼 제가 우산 오죠 뭐음별 음. 싫으세요? 음. 음, 저로 바꿀까요 그럼? 좋아 형님 <웃음> 손뽑기입니다 <웃음> 그럼 시작합니다 <웃음> 손을 치우세요 <목소리> 1번 o 탈락, o s e 입니다두 번째 a t 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a Tala, 를 a l a 세요 명심해 a l a 알게 되면 죽는다